네 안녕하세요 펌프포인트조정호입니다 요번 어, 시간에는 간단하게 o w s p 제비라는 도구를 설치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칼리눅스 2020년도 첫 번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 가상 이미지를 받아서 불러 오시면은 어, 지전에 사용했던 여러가지 도구들이 좀 일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칼리 디눅스를 업데이트 하거나 업그레이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a p k 대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요거는 어 이따 이제 칼리 예, 패스워드 칼리입니다 업데이트 하시면은 여기서 최신 그 목록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도구들이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도구들을 다운로드 받는 그 저장소들의 그런 목록들을요, 최신으로 받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구들을 이제 설치를 할 때, 여기에서 목록들을 가져와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의사항이 조금 있는데, 다른 책이나, 아니면 문서 같은 데 보시면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보통 이제 APK 업그레이드를 하게 돼요. 요건 이제 목록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현재 설치됐던 도구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해주게 되는 건데 이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버전들 그게 뭐 파이썬이나 루비나 그 다음에 펄 이런 여러가지 버전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도구들이 서로 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은 분명히 도구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도구들이 어 많이 설치가 될 겁니다 하지만은 어, 조금 오류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제가 제가 경험한 보로는 거의 많은 것들이 도구들이요 어, 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만 조금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라고 이제 권고를 드리고요 어 o w s j 같은 경우에는 자동진단 도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록시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어, 대표적인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AP, apt, 네 apt는 이제 수도 앞에다 붙이시고요. apt install 그 다음에 ows jab이 아니고요. ows jab이 아니고요. 제 음, 프록시라고 적어주셔야합니다 여러분 제 프록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셔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ows jab이라는 것이 프록시로도 어,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프록시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자동진단 도구에 여러 가지 어, 입력값들을 어, 대입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진단을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설치 화면이 나오면은 이제 Y를 누르시면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Y 옵션을 눌그 같이 해주시면은 설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실행할 때도 웬만큼은 수도로 해서 제프록시라고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요. 관리자 권한으로 전환이 돼서 예,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거 영상을 보시고 이제 OWS Z 같은 경우가 최신버전에 이렇게 실행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던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고요 OWS p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최신버전으로 다시 좀 업데이트를 해서요 영상으로 좀 공개를 할 겁니다 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유료도구 이외에 무료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진단 도구가 뭐가 있냐 라고 추천을 할 때는 저는 과감하게 어, 이 제프록시, 어, 우르떼리스 제프을 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한번 활용을 해 보시고요 업무에도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